반갑습니다.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.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음, 저번 시간에 단에서 장으로 가는 투뱅크 시스템을 어, 함께 풀어봤습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음, 좁은 각에서 긴 각까지 장에서 단으로 가는 투뱅크 시스템을 어,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. 자, 가시죠. 자, 장단으로 가는 투뱅크 시스템. 자, 먼저 숫자를 알아야겠죠? 자, 수구 출발 포인트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뒤쪽으로는 음, 보정 값이 너무 많아서 요 팔까지만 할게요. 자, 원 쿠션 포인트. 자, 첫 번째 포인트가 10입니다. 10, 20, 30, 40. 자, 요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투 쿠션 포인트. 자, 단 쿠션 반칸이 1입니다. 1. 그다음 반칸 원 포인트가 2가 됩니다. 그 다음, 두 번째 포인트가 3, 그 다음, 4, 여기 코너가 5가 됩니다. 자, 이 시스템의 공식은, 음, 앞전에 배웠던 단장으로 가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. 자, 수구 출발 포인트 곱하기, 도착, 투 쿠션이죠. 응, 원 쿠션입니다. 자, 이렇게 서 있는 배치를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. 수구 출발 포인트가 대략 1 정도 되네요. 이쪽으로 갈 거니까 1. 도착은 좀더 음, 내려가 겠네요 도착은 음, 대략 보니까 한3 정도 됩니다. 그러면 1하기 3은 3이죠. 그럼 3 포인트를 향해서 어, 중상단 당점에 미들 발로만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. 음,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한 1.1, 1.5레일 정도만 스피드만 주시면 되겠네요. 자 시타를 해볼게요. 자 3포인트 랑에서 미들 팔로우로 간결하게 쳐줍니다.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. 네, 자이 시스템은 음... 수구가 원 쿠션을 바라볼 때, 아 어, 레일 포인트가 아닌 요 프레임 포인트를 보시고 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들어올 때도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들어옵니다.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. 어, 그거를 유명하시고 음, 치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이렇게 음, 있을 때는 치기 힘들죠. 그럴 때는 원팁 2팁, 쓰리 팁을다 치셔도 되는데 원 팁, 투 팁은, 어, 이 회전장 조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, 3 팁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쓰 팁은, 여기 나와서 설명해 드릴게요. 3 팁은, 내 수구 출발에 무조건 플러스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가 1인데, 플러스 2를 하면 3이 되겠죠. 3에, 3 곱하면 9가 됩니다. 9포인트를 쳐서 득점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자, 시타를 해볼게요. 조금 옮기면 9가 되겠네요. 자 9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시고 부드럽게 팔로우를 넣어둡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오 거죠. 원팁 2팁을 tip, 주셔도 되는데 어, 너브 당점을 이렇게 치기가 애매한 당점입니다. 원 립은 tip, 그래서 여기서는 3팁을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3팁은 다 여기도 플러스 2, 플러스 2, 플러스 2, 플러스 2, 플러스 2, 플러스 2, 2, 여기도 플러스 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쳐야 되겠죠? 그러면 제가 원하는 포인트로 딱 떨어지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음, 다양한 각도에서 원, 어, 원 팁, 투팁 빼고 무회전 당점과 쓰리 팁 회전을 섞어가면서, 자, 시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가시죠.